음. 음 사실 미드에서 뭐 특별한 픽이 없어가지고 어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쟤로한번 정도 해보고 싶네요 네 오늘 개막전이라 좀 긴장했는데 다 같이 잘해서 이긴 것 같아서 되게 기분 좋은 승리인 것 같아요 아 일단은 음.. 온라인으로 하면 전 개인적으로 뭔가 대회 느낌이 잘 안들어가지고 더 집중이 좀더잘 안된다는 느낌을 받았고 오프라인은 일단 어, 팬분들 없이 무관종으로 할 때도 뭔가 온라인이랑 가, 비슷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서 뭔가 팬분들 있을 때더 집중 잘 되는 그런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. 일단 요네가 지금 AP 챔피언들 상대로 약간 저희 정글 AP일 때 뽑는 픽인데 음 일단 라인전 구도에서 메이지 상대로 다 조금은 힘들어가지고 무난히 잘 지나가서 사이드게임 되면 되게 좋은 챔피언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그냥 나쁘지 않게 한것 같습니다. 요네는 항상 준비하고 있었어가지고 그냥 처음 초반 단계 라인전에서 불안한 부분 빼고는 딱히 뭐 그런 얘기가 오가진 않았어요. 음 일단 막어새 시즌 될 때마다 뭐 엄청 바뀌는데 막 처음에 다들 어렵다 어렵다 막 하지만 게임 하다 보면 또 적응 돼가지고 음 그냥 하는대로 해가지고 적응 잘된것 같아요. 음어 일단은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뭔가 제가 되게 못한다고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. 근데 어쨌든 경기에서 계속 못하다 보니까 뭔가 저도 되게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 음. 왜 어디서 이렇게 실수가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해소가 안 됐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 새로운 코치님들 오시고 영상도 같이 보면서 해가지고 다 해소가 됐고 오늘도 뭔가 제가 이번 이번 올드컵처럼 막 폼이 안 좋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없었어가지고 뭔가 저도 모르게 오늘 긴장을 되게 많이 한것 같은데 그냥 되게 마음 편하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음 다빈 코치님은 전에도 아카데미에 계셨는데 저희 문제점이나 그런 걸다 알고 계셔서 오, 이번에 올라오셔가지고 그런 부분들 다 캐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글 출신이셔서가지고 정글러 쪽 되게 잘 봐주시는 게 엄청 되게 좋았고, 꿈코치님은, 어, 되게 게임 전체적으로 다잘 봐주시고, 미드라이너 출신이시기도 하셔가지고, 제가 왜 어디서 이렇게 망했고, 막 그런 거를 다 캐치해 주셔가지고, 너무 좋습니다. 음, 저마가 근데 사실 초반 라인전 고도에서 메이지한테만 앉으면 되기 때문에, 저는 텔로 더 안정적으로 라인전이 이겨서 사이드에서 힘을 보는 스타일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, 음, 개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음. 음. 사실 미드에서 뭐 특별한 픽이 없어가지고. 어... 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대로한번 정도 해보고 싶네요. 음. 어... 합은 항상 뭐 괜찮은 것 같고, 뭔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엄청 뼈저리게 느낀 건자 모든 라인이 소통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되게 많이 저희 팀 실력이 늘어서 다들 합잘 맞는 것 같아요. 음, 팀이 달라진 점이면은 어, 되게 뭔가 서머부터는 음, 되게 엄청 그냥 막 싸웠다면은 이제는 안정감까지 더해진 느낌이 듭니다. 음. 네. 어, 앞으로 더 노력해서 연승 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.